네, 지금 저번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당첨자 중에 아, 우연히 저희 딸 이름하고 똑같은 클로이 한님 약속대로 찾아뵙고 상품을 증정, 원하셨던 기프트카드 말씀해주셔가지고 4분 뒤에 도착을 합니다. 실제 제 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증을 하고 <웃음> 아, 있습니다. 네. 아, 다른 분들은 아쉽게도 지금 갑자기 오미크론이 막 그죠? 어우, 막 너무 심해져가지고. 네, 아쉽게도 제가 직접 다 찾아뵙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. 네. 네어 지금 비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. 아유. 다 왔습니다 어 베란다 부동산 집이 팔렸네요 이제 아는 또이형걸 담은 친구 네. 어아 이거 큰아이가 보입니다 네 둘째 셋째 다 보이나 넷째 다 보입니다 어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. 아니, 애기들 안녕. 네,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. 아 이거 좀 뜨. 뜨거... 애들이 맥도날드 애들 좋아해요. 아 그러니까요. 네. 아 어? 축하합니다. Congratulations, guys. Yeah. Yeah. 감사합니다. Yeah. 네, 매스 매스이 고 네, <웃음> 오르바, 네, 네. 가보겠습니다. 네, 네, 네. 안녕. 네, 네.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퀘벡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불어가 더 편한 아이들이. 그래서 제가 짧은 불어 한몇 가지 해봤습니다. 멸치 볶음하고 뭐 오르바 정도네. 자. 역시 약속 지켰다는 인증과 함께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, bye bye